임마 몰라도 돼 임마 We got them fire Fire <웃음> 넌, 넌 찾으면 내가 너는 떨어진다 <웃음> 넌날 찾을 수 없다 <웃음> 얌전히 클리어를 하도록 해라 Fire. 여기서 뭐일 하나? 안 보일걸. 어딜 가든 안 보일걸. 너 벽에 <웃음> 매달려 있구나. 으으, 날 찾아봐라. 파이어. 네가... 아우. 당신은 아니. 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내시야에서 니가 안보이고 어 어디 보인다 어딨게요 어저 올라가고 있는 언덕으로 어디 봅시다 어 찾았다 너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찾았다 나 여기서 내려갈거다 안 돼. 아! 도망가. 도망가. 와! 아! 이치. <웃음> 어디 있어, 임마 살았다 너. 야! <웃음> 뭐야, 이거. 왜 여기로 왔어? 시사기 올라가다니. 어? 아, 이거 네가 클리어해 놔서 여기로 왔구나, 이거. 음. 미가땐파이어 빨리 도망가 보시지. Fire.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하다. Fire. 아, 파일. 파일. 아 이놈의 컨테이너 존나 움직이게 컨테이너. 위치가 추적되었다. Fire. Fire. 어, 언니 이거 얼마나 했어? 나 15시간? 이제 아 씨발 15시간 가까이 된다 14시간이었나? 이게 왜 이렇게 마우스 자주 씹히냐 <웃음> 마우스 안 샀나? <웃음> 새로 사진 않았다 <웃음> 그래도 그런거다 <웃음> 아 여기 와봐 덥고 어? 어 음. 잠깐만, 니가 낭떨어지겠군. 와와예에 있군. 와! 와! 예스! 가자! 또 여기야. 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이이에 <웃음> 게임의 본분이 아니다. 에 뭐야 이거? <웃음> 같이 떨어지죠 놀러와 봐 쩝짝 아 잘못 붙었네 아 실패했다 아 계속 오른쪽 마우스 씹힌다 뭐 이래 이거 <웃음> 마우스 새로나지 같이 계속 오른쪽 왼쪽 먼저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누르면 씹힌 응좋 음. 이게 12,000원만 줘도 좋은 그거 구할 수 있다 게이밍 마우스 구할 수 있다 내게 12,000원이다 <웃음> 아 드디어 올라왔다 여기로 와봐 저끝에뭐 있는 거냐 감옥에 있나? 음 저기 그거다 와 아, 거기로 돌었네. 같이 떨어지자 <웃음> 아쉽게도 이번엔 많이 밀어놨다 아, 진짜 계속 우클릭 씹혀가지고 음, 앞으로 갈 수가 없다 봐봐 계속 왼손만 먼저 오른다 아이가 우클릭 때문에 앞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닐 거다 갈수 없는 게 아닐 거다 같이 가자 으아아아 <웃음> 으아 나는 간다! <웃음> 아! 시체, <웃음> 시체. 불쌍. <불쏘>. 시체 수습. <웃음> 수습. <웃음> 수습 완료. 아. 이게 전동차를 밀다니. 벌칙을 좀 받아야 되는 걸. 같이 가자! 막 <웃음> 열. 으어! <웃음> 아, 그럼, 이, 한시대면 간다지 않나 그렇네, 40분이네. 아, 또, 오클릭 씹혔어. 좋 같네, 이거. 아, 위처 할 때는 안 이러면 좋겠다. 산나 결국. 아, 바꿨다. 환불 바로 해주드나? 바로, 어, 환불 신청은 어, 바로 돼. 어. 아, 바로 줘? 나, 나 좀. 돈은, 기다려라. 돈은 며칠 지주더라 아, 또, 씨발. 안 해! 씨발, 니가게나안할 거야. 아, 여기 제, 아, 여기 도중까지 있기는 루트라서, 여기가. 그 컨테이너 밟고 온나, 여기. 아, 또 우클릭 시표. 봐봐, 올라갔다 말았다 하는데, 씨발. 아 엘리시엄 말땐 어, 어, 잘만 되더만. 오, 됐다. 요, 요로 가면 된다. 와야 <웃음> 잠깐만. 뭐야, 뭐야. <웃음> 손 번데 니가 잡혔어. 네 여기서 뭘 하면 나오는데. 밧줄 있다 이거. 저거 타고 가자. 밧줄? 아 저거? 어, 내가 놓기 한한 손만 잡고 밧줄 하나 한손씩만 잡고. 내가 놓지 말아 할 때까지 놓으면 안 된다. 한 손을 잡아야 돼. 어. 내가 줄을 앞뒤로 흔들어 줄게. 잡아. 잡았다. 그럼 꾹 누르고 있어야돼 떨어지자. 우와! 우와! <웃음>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가고. 한번 갔다가. 좀 아, 눌러주시고. 앞으로, 한 번, 가시고, 뒤로, 한 번, 뒤로, 한번 오. 앞으로, 놓자, 아, 놓으면 안 돼. 한번 더, 앞으로, 노아노아 놓아. 오 아, 아, 아, 아, 어, 됐다. 깼다. 야, 제리몬이다 어. <웃음> <웃음> 자세 왜이로 <이러? 웃음> 아, 올라가지도 못해 이거. <웃음> 야, 근데 이거 기울어줘도 되냐? 아, 상관없다. 다시 밟아서 기울어뜨리면지. 난 머리로 박아가지고 다시 기울어뜨렸어. <웃음> 예. 아. <웃음> 어? <웃음> 이것도 편법 길이 있나. 아이었는데 파일 올 올라가서 이걸 앞으로 밀어 가지고 탈선시키고 설마, 저, 저걸 빨리, 저걸 올라가겠다고. <웃음> 잠깐만, 이건 좀 도, 어떻게, 날 쉽게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으악, 잡지 마! <웃음> 한거 같은데. 근데 넌 복장이 왜 그렇냐? 샌즈냐 니가? 샌드. 우악 샌드위치로. 저으 어. 우와. 떡 잡아. 떡 잡아. 예, 아저씨 우클릭 또 해제됐어. 엄청. 니가 밑에 올라가면 난니 네 밟고 갈라했는데 아, 우클릭 또 해제됐어. 어르, 어르, 어? 헤헤아헤 <웃음> <웃음> <웃음> 뭐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웃음> 올라가. 내 머리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여보 여보 목마다목마야기다오 그러면서 겠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우 우후우 참았다. 신고분. 곧자 올라와서. 근데 이거 원래 클리어법은 뭐니? 원래, 요로 가야 되는데, 요로 가서, 저 탈선시킨 다음에, 요로 가는 건데, 나는, 편법을 <웃음> 쓰겠다. 으아! 나는 한번 정상적인 루트를 창작해봐야겠다. 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또 우클릭 해제됐어 마우스 왜 이래 뭐 프레임 할 때나 엘리시움말 때나 아무 일을 했는데 계속 우클릭이 풀려 왜 이러지 우클릭이 됐다고 았다우 그래요 아씨 기껏 올라갔는데 씨발 아.. 이거 마우스 바꾸기까지 못 해먹겠다 이게 마우스 바꾸는거 어때? 바꿀 때까지 못할것 같다 마우스 너무 등신이다 우와. 클릭 누르는데 대놓고 안된다 야, 야, 야, 올라갔는데 떨어졌다 얘가 팔 꼬여가지고 아이고. 이런 젠장 비정상적인 길로 가겠다는 아또 해제됐어 지멋대로 해제됐는 진짜 음, 씨, 왼발만, 왼손만 쳐들고 있어 오 말리네. 됐다 오 드디어 왔다 넌멋지다간다 여기서 좀감나무에 폐대기 쳐진디 감나무 설마 저 옆에 있는 거? 어. <웃음> 저 나무에 폐대기 쳐진 다 문안 열린다. 뭐야 이거? 문이 안 열린다니. 아, <웃음> 당기이 거. 아 여기서 스피커 두개 바꿔 던지면 또못 깨진다. 와이 뭐야? t 유리문에 깨. 우와, 우와. 집어 던졌다. 그쪽 말고. 그쪽. 아, 아 거기로 던지. 응. 여기로집어 던지면 못 깨진다. 축축축 어어어어 어. 어? 됐다 조용한 시간 시끄러운 이유 <웃음> 우와 난이 TV도 던질 거다 아! 너 클리어 했구나 깨버렸다 으아. 아 뭐야. 나만 <웃음> 나만 바닥이야. 이거는 어 이거를 때. 으아. 아 이거 뜬 뜨는 거였어. 그다음에 나는 문으로안 어, 뜯... 가겠다. 큭. <웃음> 나도 그 생각했는데. <웃음> 여기도 문 열어 주게내가 으아. 야이 소화기... 뭐, 아, 야, 그거나또나 봐봐봐. 여기 깨는 방법이 있다. 여기 또... 설마 또 유리 깨게? 당연하지... 으아~ 쨍... 근데... 으아~ 어. <웃음> 그 다음에 이걸... 이거 쓰는 방법이 있다. 그거 쭉 왼쪽으로 당겨서 저 유리 깨... 유리를 깨버려, 그걸로! No. 그다음에 이거 몇 개를 들고. 야, 근데 여기 문은 왜 닫혀있음? 뭐? 여기 문은 <웃음> 유리 깨고 여기 방문은 가죠. 또 어떻게 하는데 저기? 저거 유리 깨고 넘어가면 열수 있다. 여기 떨어지는 아, 들어가는 거. 길인데 여기. 응. 음. <웃음> 그 다음에 여기 열심히 매트리스를 써서 이 건물로 들어간다나는 우악 <침> 우악 우악 헬로 들어오시오 여로 여기 편법 부터다, 여기. 근데 도전가지는 깨진다, 여기로 가면. 도전가지는 뭐 하나 깨질 거다. 으아! 아 우와! 위에서 당겨줄게. 으아! 슝! 쭉. 어 됐다 깨졌다 뭐뭐 하나 깨졌나? 뭐 하나 뭐, 깨졌... 뭐, 뭐, 깨졌나? 아 렉..뭐야 어이씨 렉씨발아 여기로 넘어가야 깨지나? 아까 하나 도전까지 깨지던데 어 됐네 그러면 여기로 나가자 뭐 수화기는 위대하다 아 야, 글로 가면 안돼 으어 아 이거. 이거 맵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어? 누군가 왔는데 응? 음? 어떤 초록색깔의.. 아, 야, 렉거릴 때다 누가 들어온다 방금 어떤 공룡 하나 들어왔는데 못봐슈 음, 나는 못봤 어, 있네, 여기 와이를 길게 눌러서 추방합시오 플레이어 추방주 플레이어님 추방되셨습니다. 아 방금 내가 죽이기 귀찮아서 추방시켰다 그녀. 와 죽이기 귀찮아서라는 이유가 너무 사악하지 않나? 어. 어, 뭐 이유가 사악해 당연한 거지. 아 진짜 오른손이 고거 우클릭 왜 이렇게 안 먹지? 오른손이? 얘너 저분이 골프할 때 마우스 약간 이상했지 않나? 그러니 그랬다 마우스 갈아치울 때가 온것 같다 아또 우클릭 풀렸어 씨그몇 년째 쓰는 건데 이거 쓴, 산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싸고 려라고 아또 풀렸어. 뭐, 씨발 뭐. 오늘 운동 가야지. 내일? 어러자 금요일에 가자. 아 주말에 가자. 어. 어. 들어 온나? 아 씨. 어, 한 시에 나가자면 좀 이따가. 좋가 야야 너 일로 와. 아, 내안돼 먼저, 응, 내가 먼저 저쪽까지 가놓을까? 마우스가 이상해? 저, 자, 저... 어, 어, 자... 아! 자. 아니다, 약간, 그거 했어. 아, 못해 먹겠다. 그냥 네가 가서 클리어 클리 클리 해라. 아, 이, 이쪽으로 가면 왜냐면, 아무것도, 방이 없이 맨 마지막 부분 간다 이맵아 계속 우클릭 안 먹혀가지고 미치겠 다 지금 거의 다 왔다 와 우클릭 그냥 누르는데도 작동 안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와! 등산가? 어, 많이, 많이 올라가면. 혹시 여기 저장됐나? 몰라? 저장 아까 된것 같은데. 아, 진짜. 와봐, 혹시. 아, 지금, 그, 파란 파이프 위에서 지금 농락당하고 아, 진짜. 올라가, 면 올라가도 다시 떨어지고, 끼고. 아, 그 파란 파이프 그 좀, 그거 중심 잡아야 된다 위에서. 그 이전 저는 아예 중간에. 응. 어. 그 원래 좀 그거하다. 여기가 정상 루트가 아니거든. 왜 아니? 아니었어? 어. 편법 길로 나 지금 맨 마지막 구간 왔거든. 아씨 또 건물에서 떨어질 뻔. 어디냐 그래서 지금 오와 아, 드디어 넘어왔다 오 거기서 파란색 파이프로 중심 잡아서 오면 내 있는 데 보인다 어, 진짜 응. 그길다랗게 이어진 그맨 마지막 <웃음> 철구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왼쪽을 돌려봐봐 어떤 형체가 보이지 노란 거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여기 보면 혼자서 뭔가 를깨고 있다 어오오오오오오 왔다 아 뛰어내려 어 됐다 됐다 어, 살았다 원래 여기 나무판자 넣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깰래 나 이래 있길래 올라가서 잠깐만 뒤로 뒤로 좀만 너로 <웃음> 아, <거> 떨어져야 되는데 <웃음> 여기 매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 나무판자가 이거임? 응. 귀찮아서. 그, 요걸 그, 어떻게 들어올리니? 그, 어, 왜안 되냐. 내가 잠밟봤나요 판때기를 어떻게 올리니, 이걸? 내가 올려서 그럼. 레버로 당겨서 올려. 아, 아, 이거구나. 어, 그냥, 판땡이 나뜨먹을까 내가 편하게 하고 싶다. <웃음> 난 불편하게 해도 상금 방금... 없지만, 웃기만... 으악. 내 뼈, 나랑 하면, 올려봐봐. 올려, 올라... 잡았다. 으악! We got them, fire! We got them, fire! We got them, fire! 씨발. 아, 다 왔는데 실패했다. <웃음> 예, 예, 잠깐만. 이걸 내려칠게, 밑으로. 으 뭐야? 그 안에 레버 하나 있을 거다. 어, 있네. 레버를 당겨줘. 그다음에 여기로 올라와 봐. 야 레버 부서졌는데. 사을 된다. 문 열렸다. 이제 이 저걸 잡는 거야. <웃음> 미친. <웃음> 지금 좀 붙잡아. 어 아, 아, 니를 잡아. 았 <웃음> 조준. 우와. 조준. 너너너 위로 올라갔다. 내리기 다시. 발사. 우와. 자 그다음에 앞뒤로 흔들자. 하. 어. 오. 어. 한번 이 다음에 어. 발사자위같대위각대 어. 파이어. 아. 아. 아.